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요즘 영하의 기온이 잦아지니 밖에서 자전거 타기 힘드시죠? 그래서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인도어 사이클링 또는 자전거 홈트레이닝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별도의 자전거가 필요한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용할 것인가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는 스마트 바이크를 사용할 것인가에 고민해서 스마트 바이크를 선택하는 쪽이라면 최근에 출시된 키커 바이크도 참고가 되실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키커 바이크는 와후 피트니스가 제작한 스마트 바이크로 차세대 인도어 사이클링 아이템의 한 형태입니다. 스마트 바이크는 로라 또는 트레이너라 불리는 트레이닝 장비와 자전거를 결합할 과정이 필요 없고 자전거를 잘 모르거나 2인 이상의 다수가 이용해도 자전거 피팅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키커 바이크에는 자전거 에서나 가능한 기어 변속 별도로 구비해야 했던 파워미터 자동저항 조절 시스템과 간편한 피팅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되고요 리프트와 같은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과 연동되었을 때 실제 라이딩 코스에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재현해주기 위한 자전거의 움직임과 경사도를 자연스럽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핸들바로 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재밌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직접 핸들바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핸들바 안쪽에 설계된 버튼을 누르면 가상사이클링 프로그램상에서 주행 중인 본인의 아바타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변 라이더들과 부딪히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턴 버튼도 있어서 좀더 현실성에 가까운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겠군요. 스 키커 바이크의 저항 방식은 마그네틱 저항 방식에 전동 모터가 더해진 방식입니다. 일반 트레이너에서는 보통 마그네틱 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저항 방식을 구현하는 유체저항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전동 모터가 함께 탑재되었기 때문에 좀더 민첩한 반응성과 현실감 있는 주행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경사도를 구현하는 틸트 기능으로 언덕을 오르내리는 느낌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전거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구조라서 실제 자전거로 주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실감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완전히 실제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운동효과 역시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평상시와 비교한 경험과 산출된 데이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체험자들의 평입니다. 하지만 모터로 인한 소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키커 바이크의 피팅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피팅 방식이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150cm에서 190cm의 신장을 가진 사용자의 사이즈에 맞게 피팅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핸들바 높이에 영향을 주는 헤드의 높이와 안장의 높이 팔을 뻗게 되는 거리에 영향을 주는 리치의 길이를 간편한 QR레버로 조절하고 크랭크 암의 길이도 5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웬만한 사이즈는 걱정없이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와후의 어플을 이용하면 다른 세가지 방식으로도 피팅을 할수 있는데요. 재미있는건 평소 이용하는 자전거의 피팅값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자신의 자전거를 바닥에 세워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피터에게 피팅받은 자전거라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하는게 좋겠군요. 변속방식은 최대한 자신에게 맞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구동계 브랜드인 시마노와 스램, 캄파놀로의 변속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구동계 브랜드를 선택하고 기어비 단수와 티수를 설정하면 그에 맞는 기어 변속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는 자전거의 변속 방식과의 이질감이 확연히 줄어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460만원입니다. 야피사이클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홈트레이닝 자전거 제품보다 몇 배는 비싼 고가가 맞습니다. 모니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현실적인 라이딩을 구현하느냐일 겁니다. 내가 밟고 있는 페달링으로 인해 g 이프트와 같은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에 연동된 나의 아바타가 달리고 있지만 집이 아닌 실제 야외 코스에서 직접 라이딩하는 것 같은 현실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저항 방식과 변속 방식 운동 데이터 기록 산출의 정확성 피팅 방식 등의 차이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설명보다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존에서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성능과 기본 운동 효과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키커 바이크와 같은 고가의 스마트 바이크를 장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 건강하세요.